그 이런 식으로 장기예프가 게임을 이기면 있을 때 진짜... 아, 여기서 이거는 잘 피했고요. 이거는 확실히 해 줘야 해요. 한번더해 줘야 되고 잡기로 마무리한다. 라운드도 좋습니다. 자기는 정신력을 써 가면서 이게 빡빡하게 해야 돼요. 장기예프 상대로 한 번도 안 잡히겠다는 마인드로 해야 되고죠. 거리를 아예 안예 긁다. 아, 이러면, 오, 네, 이러면, 이 죽는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때?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이미 금지는 지금, 지금, 지려주는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면뭐두번금 지금, 지금, 지금, 지그지어 지금, 지금, 지금, 지 아 이번에 아, 돌려보긴 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네. 하거든요아 그러나 아, 아, 여기서 시에 만나요. 아 이거? 안돼고 풍물 로 들어갔기 때문에. 야 이거 뭐죠? 순서 확치 이거. 야비 스크루 돌려보 했죠. 제가 사준 고는셀이라고아 네. 아 대웅 좋고요. 아 이거 아이언머스를 잘 받았구요 <목소리> 어 이번엔 EX 무중각으로 구석으로 이러고. 여기서 <목소리> 위로 갈수 있는 앨범을 야되고아여기려고야 돼요 그렇죠 아이거은 미스죠. 미스죠 자 시작됩니다 트리거 네. 켜고 이거 어, 이죠아 어, 이번에는 으면에서 아 들어갔는데 그렇죠. 한번더 약손 약발 아 이거는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 이게 빡치기로, 아, 마무리 한번 빡치기로 마무리 다시 한번 빡치기로 마무리됩니다 아. <웃음> 이제 거의 마지막 경기가될것 네. 같아요 쉬는 선수들도 꽤 생겼어요 네네 이광이 네. 네. 나온 것 같은데 네.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저도 딱 4시간 반 정도 예상했는데 네. 네. 네. 열릴 때마다. <목소리> 하나까지... 그걸로 끝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장비를 서유리요 유요? 아, 트리가 2야. 트리가 2야. 뉴 트리가 2야. DF 상대로. 어떤 걸또 보여줄지. 일단은 전기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파도폼을알라지면서 여기 전기 1포 입문자들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만나는 장소를 했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거성이 다들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멜리워트잘 돌려주고 거리 잘되고 있다는 네. 거죠 멜리 네. 그래도 굉장히 자신 있게 픽을 했기 때문에 뭐. 아, 월리워트가 오, 이거는, 오, 인플로 인자 <웃음> <목소리가> 아, 레리어트 너무 잘 돌려주고 있거든요? 구청, 오히려 구석으로 몰리는건 <목소리가> 네. 자기 뒤에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목소리가> 자, 제조장판사 <조선형 파사> 맞았고 <목소리가> 아, 이걸 어떻게 하자마자 아 이거 눈치챘어요 눈치챘어요 <목소리가> 자아 <목소리가> 이것도 눈치챘어요 <목소리가> 아, <이, 목소리가> 두개 심리전이 전부 다 챕터 하면서, 비를 두개 날리면서, 한 라운드 내전의 인플테이션. 아 넥슨이 굉장히, 자, 어, 판단 잘했어요. 좋았어요.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읽혔다 네, 네. 읽혔죠. 그리고 장기의 뷰러도 그런 거 있는 거아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 다시 구어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거의 다 왔는데, e 아, s 파동권으로 밀어내고, 아, 또. 어, 이번에는 좀 파동권 심리가 네. 잘 통했어요. 레리어트가 조금 아시, 아쉬웠고. 네. 자. 아, 이거는 헌시 당하죠. 거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재야 돼요, 네. 섬세하게. 네, 이제 트리거가 찼기 때문에 자국을 네. 쉽게 쓰진 못하거든요. 네.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 네. 반응하지 못할 거리에서 이런 네. 식으로. 지금 거리만 딱 유지하고 네. 싶거든요, 네. 지금. 네. 지금 거리만. 앞으로 아, 이거 오면 안, 네. 안 돼? 자비서도 위로 살짝 가고 요금 반복, 요금 반복. 그렇죠. 그리이를 트리버를... 발동, 트리거를 조금 날렸기 때문에 어... 다음 다음 트리거 타이밍 잡기 좀 어렵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장풍 안 써요. 장풍 안 써요. 콤보로만 장풍 쓰고 양양. 아 나왔어요. 아! 기는 아낌없이 쏴주는 모습이에요. 중발을 돌지 마라. 아, 반발로되고 아이언먼스를 잘 받아주고. 레드옥스... 이라운드 때레디오트대이잘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그래서 과감하게, 더, 더 과감하게 장풍 써주는 션 아이언먼스를 받아주고. DF 파동권. 자. 어, 네. 데미지는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근데, 길을 기 많이 썼기 때문에, 네. 한 번만 눕히면은, 나올,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 아무것요네한 번만 눕히면, 한 번만 눕히면. 이렇게 네? 아, 다 있는데, 아, 아 나, 진짜 없네요 아, EX 또써주고한 네. 번만 눕히면. 아, 아무, 아무것도 안 하죠. 눕히고 싶다. 아, 이번엔, 빡치기. 아. 아, 이번엔, 이번엔, 이번다 눕혔다. 일단은, 눕혔다. 일단은 여기서, 한번 한 더! 깨어! 자, 아직까지 기안딴 상태, 약발, 리버서 밀어주고, 어? 기본 잡기. 어. 자, 음. 아직 안겨졌어요. 아, 아이 입장권으로. 그러니까 반응하기 어려운 거리에서는, 네. 그나마 안전하다, 이게. 아니, 그렇죠.